옛날 옛날에 우리 익녀초등학교에는 무서운 괴담이 하나 있지 꿀꺽 리아야 우리 익녀초등학교 옆에 낡은 폐교가 있는 거 알지? 원래는 그곳이 옛날에 사용되었던 우리 학교였대 그런데 옛날에 정교 1등의 팔다리가 꺾인 채 거꾸로 떨어져 죽었던 사건이 있는데 본인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전교 2등이 밀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후 학교 신건물이 생겼고 그 건물은 쓰지 않으니까 철거하려고 했지. 하지만 철거하려고 하는 철거반 아저씨들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는 거야. 하지만 그곳에 또 일하시던 분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지. 반절이 꺾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 후에 그래서 철거하지 않고 저기에 낡은 폐교를 그냥 내둔다는 거야. 에 뭐야? 짝수시하네 이게 다가 아니야! 집중해! 꿀꺽그 후에 우리 학교에 늦은 밤까지 공부하던 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 괴담으로는 옆에 낡은 건물 학교는 계단 쪽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계단으로 누군가 내려오면 헌히 보이거든? 그런데 그 계단 쪽에 누가 봐도 관절 꺾인 귀신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쪽 검으로 뛰어와서는 그 공부하던 학생을 잡아먹었다는 거야 뭐? 어때? 무섭지? 에이 나였으면 계단으로 내려오는 걸 목격했을 때 도망쳤을 거야 아이씨시아씨시야시다면서 왜 바지는 이렇게 축축... 축... <웃음> 얘들아, 얘들아, 좋은 아침이란다. 어제 선생님이 해오라 하던 숙제는 해왔겠지. 안 해왔으면 교장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오세요. 대..대..대..대..대..대..대..대..대가.. 내가 에?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 뭔데? 네. 나 숙제를 안 해왔어. 나도 이걸 어쩌면 좋지. 어. 아, 난다 했다. 숙제 안 했다고 똑같이 1 0 번씩 쓰라니. 너무하셔. 있어. 손가락이 쥐가 낸것 같아 넌 언제 다 해? 나 3장 정도 남았어 음, 같이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나 오늘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어 미안 나 먼저 간다 잘가제 세계 1차 대전 1914년도부터 4년간 계속 되었으며 아, 1917년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와 어, 이걸 언제 땄으냐? 어, 어, 어, 어? 어? 나 깜빡 잠들었네? 어? 교과서만 보면 이렇게 잠이 쏟아진다니까 그래 저는 몇 시지? 러니 뭐야? 벌써 밤이잖아? 이렇게 늦으면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날 텐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어? 저, 저, 저게 뭐야? 어, 저게 뭐야.. 어? 어? 빨리 도망쳐야 돼! 어? 어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게1 0초나 걸렸어! 어, 저 스피드 뭐냐고! 어? 어.. 지금 학교에서 나가려고 하면 잡히고 말 거야! 지 잡히면 나 죽을 거라고! 어, 숨어야 돼! 어? 그, 그, 그, 나, 이쯤에 빨리 몰래 나가야 돼. 내 죽고 거야, 죽고, 거야. 죽고, 거야. 죽고 거야, 학생, 어! 여기여 뭐해 어! 어! 어! 어! 이 시간에 학교에 있는 학생은 너뿐일거야 어! 어! 어! 아저씨 너무 무서웠어요 이보한 귀신이 저를 쫓아왔다고요에보 얘가 꿈을 여보, 여니니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진짜 꿈이라도 꾼 건가? 어? 아, 아, 아저씨,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조문 아까지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에이, 에이, 정말 귀찮게. 아유, 알았다. 알아 있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오브! 아니, 진짜로 내가 그거 본것 같다니까 <웃음> 말도 안돼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는걸 흠 <웃음> 음... 아, 맞다 리아야, 너 어제 숙제는 다 하고 갔어? 음, 어, 어, 어제 다 쓰고 학교에서 잠들긴 했는데 음, 어, 맞다 책상 위에 올려놨지